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불황에서도 네. 커피집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렇죠. 어, 되게 아이러니해요 지금. 음, 네, <웃음> 예, 안녕하세요, 창업통 김성수 소장입니다. 오늘 선능역 김 소장은요 선능역 뒷골목에 왔습니다. 푸드코트가 아닌 커피코트 그리고 그 커피코트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주분 한 분을 직접 인터뷰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과연 우리나라 이 치열한 커피시장에서 꿋꿋하게 지금 4년 이상 지금까지 커피집 사장으로 어떻게 잘 유지하고 계신지 과연 대한민국 커피시장의 틈새는 있는 것인지 오늘 직접 틈새가게 직접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저와 같이 들어가 볼게요 한만이세요 주문하셨어요? 네 얻어먹으세요 버단던가 버츠던가? 응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몰 응 1,500원 정립하세요 저희 전화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창업통TV 김상수 소장입니다 오늘은 야선능력 김소장 정말 선능력에 나왔습니다 예, 여기 선능력 4번 출구 앞인데요 푸드코트가 아닌 커피코트를 운영하고 계시는 예 우리 커피코트 선능 한신 인터밸리점 김지용 대표님 만나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야 저는 처음에 이 가게가 처음 생겼을 때 네. 어? 저 컨셉 되게 특이하다. 음, 네. 저이 생각 딱들렸는데 지금 이 가게 오픈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3년 어, 반좀넘 3년 반? 좀 3년 넘었죠. 반. 어, 네. 와, 벌써 그렇게 되셨어요? 그렇죠. 와, 전화 아, 2년... 허기야, <웃음> 제가 요 4번 출구에 있다가 네. 지금 사무실을 1번 출구로 이사 간 지가 음, 제가 1번 제가 출구 이사 간 지가 진짜 거의 한 3년 됐으니까 네네. 오 진짜 많네요 네네. 우리나라 커피집이 한 8만개가 넘더라고요 많죠. 어, 되게 네. 많아요 근데 그 많고 많은 커피집 중에서 네. 뭐 이런 5억 이상 대형 커피집도 있고 요즘 또 요즘 뭐 요즘 대형 네. 스타벅스 같은 데 들어 뭐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디티매장이라고 그렇죠. 해죠뭐 전국적으로 막 50억 투자한 커피 사양에 들려주 많이 나오는데. 네. 요즘 우리 김정호 대표님이 느끼는 요즘 커피 시장 어떤 느낌이세요? 커피 시장에 직접 발을 푹 담그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요즘 아. 커피 시장은 예예. 예. 예전에는 그냥 만들어 주는 커피를 예예. 예. 그냥 내 기준 없이 먹었다 그러면 예예. 요즘에는 손님들이 자기가 원하는 커피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고 예. 그거에 맞는 커피집을 찾아가서 돈을 지불하고 먹는. 아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불황에서도 네. 커피집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렇죠. 어 되게 아이러니해요 음, 지금. 네어 일단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예. 정말 많이 생겨났고 예예. 거기서 이제. 개인 커피숍들도 조금씩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아그 개인 커피숍들은 예. 이제 사람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예. 그들이 원하는 커피를 제공하는 가게들이 아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예예. 이제 프랜차이즈들도 좀 이렇게 경계, 그러니까 아 경계를 하고 있는. 야, 아, 그럼 쉽게 얘기하면 프랜차이즈 커피집과 네. 독립점 커피점이 양대 축이 있는데, 그렇죠.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위기감을 느끼세요, 아니면 기회요인을 느끼세요? 그러니까 커피 전문점은 네, 네. 예, 예. 다들 레드 오션이라고 하는데 예, 예.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어, 예. 정말 블루 오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 예, 예, 그렇죠. 예, 예,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기존의 커피 전문점들은 에스프레소 베이스로 하는 아메리카노라는 메뉴지만 예, 예, 예. 정말 많이 팔았다 그러면 예, 예. 커피를 마시는 추출하는 방식은 정말 예, 예. 다양하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커피 점들이 조금씩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아는 소비자들이 예, 예. 그 추출 방식을 찾아서 가게를 찾아가기도 하고 아. 네 그러면서 점점점점 점점 커피 문화가 조금씩 조금씩 좀 발전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해서 오야 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커피 관련 소비자 시장과 창업자 시장 이두 가지 축으로 본다면 네네네. 먼저 소비자 시장을 보면 네. 예전에는 쓰고 예. 진한 그러니까 탄 맛이 나거나 아 그렇죠 쓴 맛이 나는 커피를 진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예예 예, 예. 그렇게 나는 그 맛이 나는 커피에다가 예. 돈을 지불하는 것을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예 예. 요즘에는 점점점점 이제 사람들이 로스팅에 대해서 나에게 되고 아 어, 그렇죠 그러면서 무조건 쓴맛, 탄맛 나는 커피가 예. 커피가 아니고 예예. 신맛, 예. 단맛 그렇죠. 이렇게 뭔가 그 커피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나타내는 그런 커피 예예. 그런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 아니 저만 보더라도 저 개인적으로 케냐 AA 좋아했던 이유가 네네네. 예전에는 그냥 뭐 콜롬비아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구수한 커피 이런 거 좋아했는데 네네. 요즘 신맛이 맛있더라고. 네 <웃음> 이거는 근데 제일 재밌는 게 똑같은 케냐 AA라도 네네. 제가 다른 데에서 케냐 AA를 원두로 많이 사봤는데요. 네네. 이게 맛이 다른 거예요. 네. 그렇죠. 커피는 네. 그 커피 원산지별로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고요. 예예. 그 특징을 살리는 방향으로 배전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어... 기존의 커피 전문점들은 강하게 배전해서 음... 그걸 에스프레소로 내려서 맞아. 거기에 물을 타서 아메리카노라는 메뉴로 만들어서 팔았는데 맞아, 맞아. 그 맛에 사람들이 길들여져서 그게 커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 예, 예. 지금은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면 예. 콜롬비아산이 갖고 있는 그 콩의 특징. 아. 에티오피아산이 갖고 있는 콩의 특징. 예, 예, 예. 케냐가산이 갖고 있는 콩의 특징을 살리는 오. 배전을 해서 음. 그 콩의 특징이 정말 잘 살게 배전을 한 커피를 가지고 내려서 먹으면 맛있겠죠. 이 네. 요즘 선능력에 거주하는 20대에서 50대 네. 남녀 직장인 입맛 기준으로 본다면 네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선호하는 입맛 1등은 뭡니다 이런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소비자들은 예. 강배전보다는 예. 중배전을 선호하시는 것 아, 같고 중배전 네. 음. 스타벅스 커피를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예, 예. 스타벅스가 강배전을 해서 정말 음. 강하게 배전한 맛이 나거든요 음. 근데 저희 커피를 드셔보신 분들은 예. 스타벅스 커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웃음> 네, 그래서 예. 사람들이 니즈도 조탄 맛이 나는 커피보다는 예, 예. 그좀 이렇게 구수한 쪽 음.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신맛이 나는 커피를 좀더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음, 아, 소박하던데 네. 그러면 네네. 연령별로 커피 취향이 좀 다른가요? 그렇죠. 이, 20대와 뭐 30, 40대, 5, 60대 보면 연령별로는 그렇죠. 어떻게 다릅니까? 주로 2, 0 30대 예. 소비층들은 좀 달달하고 아. 예, 그리고 물론 커피를 소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예. 그 외에 라떼라든지 예. 뭐 카라멜 음. 마키아트라든지 예, 예, 예. 바닐라 라떼 예, 예. 이런 정말 라떼류를 많이들 선호하시고 아. 그리고 생각보다 커피를 드시는 분들보다는 예. 커피를 안 드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세요 오. 그래서 저희 매장에서도 보시면 예, 예. 커피가 안 들어간 저런 과일 메뉴 예. 예, 예, 예. 과일 주스라든지 예. 에이드 예. 스무디 종류 정, 정말 많이 나가고요 예. 그러니까 커피 전문점은 사람들이 커피만 먹는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메뉴들이 필요하고요 아. 그런 것들이 잘 갖춰진 매장에 사람들이 방문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오케이. 그리고 아. 40대 50대는 예. 주로 커피를 많이 소비하시긴 해요 예예. 근데 그분들은 또 커피도 많이 드시긴 하지만 홍차 음. 차를 정말 많이들 선호하시고 홍차요? 네 홍차를 선 아니 아프리카가 에뭐 유럽이나 아프리카만 네. 하더라도 홍차 테이크아웃샵 이런 거잘 된다고 그러는 래거거 네. 요 네.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도 홍차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고 있다 늘어나고 죠어요 아,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매장은 커피코트라는 브랜드인데 이 네. 브랜드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네. 저 우리 시청자분들을 처음에... 위해서 이 커피코트 컨셉 어떤 겁니다 한번 잠깐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커피코트는 예. 원산지, 여러 원산지를 싱글로 예예. 드립과 콜드브루 예. 두 가지 추출 방식으로 커피를 내리고요. 예예. 그래서 저희가 만든 커피를 원하시는 손님들이 원하시는 원산지를 골라서 먹을 수 있는. 아... 여기에 셀프라는 컨셉이 좀. 접목된, 셀프. 네. 그럼 셀프와 원산지가 고객 리즈에 맞게 원산지 커피를 내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원산지 종류가 몇 군데 정도 있는 겁니까? 8일까지 종류가 있고요. 아, 8가지. 네, 네. 그럼 여기 원산지 중에서 가장 매출액 기준으로 많이 팔리는 원산지는 어디입니까? 브라질, 원산지, 콜롬비아. 아, 브라질, 콜롬비아. 그리고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그리고 과테말라. 과테말라. 이렇게 네 가지가 이야, 많이 브라질,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고, 그렇죠. 나머지는 다 남미네. 네네. 아 그렇구나. 케냐, 케냐는 저저저 아프리... 저, 저, 저, 저 아프리카고. 그러니까 음... 아프리카 계열은 좀 산미, 신맛이 아, 좀 도드라지는 특징들이 있고요. 예, 예. 브라질이나 과테말라나 이쪽 계통은 신맛보다는 구수한, 구수한 쪽에 약간. 네, 전체적으로 봤을 는 아직까지는 구수한맛 매니아가 더 많다. 그렇죠. 아, 아직까지는 좀 그런 아. 성향을 보이죠. 두 번째는 여기 와서 이렇게 직접 커피 한 잔에 지금 보통 1,500원, 사는 건 1,000원. 네, 네. 1원 커피 한잔 1,000원부터 시작해서 요즘 뭐 커피만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고 다른 것은 네. 우리는 그냥 원하는 원산지를 직접 음. 먹을 수 있어 이게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응. 셀프라는 컨셉을 접목시켜서 예. 인건비를 줄이면서. 줄이면서 가격에 이제 넣었다 보시면 되는데 음. 그보다도 저천 원이 가능한 이유는 저희는 원두 자체를 직거래 아. 중간 단계 없이 예. 저희가 농장과 다이렉트로 거래를 맺어서 예. 들여오기 때문에 예. 그 중간에서의 그 비용이 오케이. 안 들기 때문에 저희는 이 가격이 가능한 거죠. 코로나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매장 안에서 먹는 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테이크아웃하는 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딜리버리는 안 하는 거죠. 여기는 배달은 저희는 딜리버리보다는 음. 단체 주문. 단체 주문. 케이터링 서비스가 정말 잘되 있는 프랜차이즈고. 어... 이 커피 코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예예. 예. 아 네. 그렇군요. 네네. 야 그러면 매출액 개념으로 본다면 역시 가장 많은 것은 테이크 인에 홀에서 파는 거 테이크 인보다는 저희는 테이크 아웃이 정말 많아요. 어, 오히려. 네. 오와. 그리고 이런 커피를 파는 수요와 여기 보면 각 원산지별 원두를 직접 파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 그렇죠. 매출도 일반 커피집보다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예. 커피 코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예예. 예.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들 이용을 하시고 음. 그분들은 직접 기존의 다른 매장이라든지 예예. 온라인으로 커피 원두를 생두로 구입하셨던 분들이 맞아요. 저희 매장에서 이제 드셔보시고 음. 어, 괜찮네 하고 원하는 원두를 음. 구입하신 분들이 많이 늘었죠 네네. 그러니까 아, 이 정도 지금 이게 수면적인 딱 봐도 한 10평 되는 거 같아요 제 매장은 한 네. 15평, 정도 15평 정도가 되고요 아, 그렇구나. 커피코트는 평균적으로 10평, 10평. 예외로 네. 그럼 10평 정도 기준으로 본다면 네네. 점포 빼고 들어가는 이 비용이 네네. 한 그냥 야 이거 뭐 설비도 많고 이래서 그냥 1억은 들어갈 거 같은데 1억까지는 들지 않고요 아한 7, 8천 네그 정도 아. 선에서 다 충분히 그럼 7, 8천 가능하죠. 플러스 점포 비용이니까 그렇죠. 어, 잘하면 1억 5천 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했을 때 하루에 네. 이제 네. 코로나 시기 같은 이 변수가 지나고 네, 네, 네, 네. 하루에 이 매장을 찾는 고객 수가 네. 그냥 기본적으로 한, 아무리 못해도 한 3, 400명 될까요? 그렇죠 그 정도 그거를 더 상회하는 상회하는 뭐 네. 백은 된다는 얘기네어그 예, 이상 오시고 야 그럼 500분만 계산을 해도 그러니까 예. 평균적으로 한 3,000원에서 4,000원 사이 고그 정도가 형성됩니다. 네, 대당가가. 아, 그러면 아시겠죠? 하루매출이 어느 정도지. 예, 네, 대략 그 정도. <웃음> <웃음> 예. 예. 예. 네네. 또 하나 저는 좀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야, 이선능력이라는게 네. 전형적인 우리나라 뭐 오피스 상권의 전형이니까 월화수목금은 괜찮지만 네. 토일은 거의 되게 한가하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5일째 근무하는 매장이다. 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와, 그래요? 저는 직장인과 똑같 그러니까 토일은 쉬시는 거죠? 토요일, 일요일은 네, 쉬고 있고요. 아주 5일, 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 매장 운영.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네.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 예. 내가 쉬는 시간이 없는 거거든요. 맞아맞아 그러니까, 일은 많고 예. 내가 하는 만큼 버는 게장사기 때문에 예, 예. 정말 쉬는 게 어렵죠. 근데 이 커피코트는 주로 이제 주 고객이 직장입니다. 지구 그 직장인들이 움직이는 패턴 그대로 예예. 저희 매장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음주 5일 근무를 매장 운영하시는 점주님들이 많으시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말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다는 게이 프랜차이즈의 가장 큰 장점 중에 또 하나죠 그렇구나. 우리 김정 대표님은 이 커피코트 본사장엠하고 친하신가 보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브랜드를 거의 초창기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아 그래도 이제 좀그 파트너십 개념이 강다 녹아. 공유시 좀 있는 거네. 주미 씨. 네, 맞습니다. 우리 브랜드 본사는 네. 본사는 몇 점이에요? 백점 네. <웃음> 만점으 봤을 때? 백점 만점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90점. 네. 피코트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경쟁 치열한 상권에서 4년 정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것도 5일제 근무를 하면서 그렇죠. 직장인들하고 똑같이 일할 때 일하고 쉴때 쉬면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야, 네. 아까 대략 1일 매출 정도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야, 그래도 뭐 크게는 아니지만 한달 기준으로 보더라도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의 그냥 누워있어도 그래도 4,500% 떨어져요 이 표정인데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 매출액 대비 순익률로 보면 아무리 못해도 뭐 월세가 비싸긴 하더라도 네. 30% 는 떨어지겠네요. 어,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응. 30%까지 나오기 응. 쉽지 않고요 뭐 25%만 나와도 네. 대단한 거야 요즘에 그렇죠. 들으시기에는 그럼 <웃음> 사장님, 저기 커피집 사장님은 이런 분이 해야 된다 음. 어, 이런 분은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 일단 예, 예. 커피 전문점은 사람들을 만나는 맞아요. 공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네. 이해를 잘 하시는 분 음. 그리고 손님들이 뭘 원하는지를 관심있게 보시는 거예요. 음 커피를 내리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음. 시간이 지나면 익혀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람에 대한 순수한 관심은 음. 그거는 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배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는 사람들을 만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어. 이런 것들을 관심있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 주고 그렇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는 분은 정말 커피집 하지 아, 마시라. 아, 아, 아, <웃음> 네, 그게 그러니까 참 중요합니다. 관심은 곧 애정이고 네, 맞습니다.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오히려 커피집을 운영하려면 네. 자연스러운 고객 관리로 이어진다. 맞아요. 아, 네.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 한번 해주시죠. 야 커피집에 저는 우리 김종대표님의야 앞으로 지금. 결혼하셨나요? 아직 안 했어요. 어야 화려하신 글이에요. 아. <웃음> <웃음> 화려하신 글인데. <심들인데. 웃음> 네. 김지영 대표님이 어. 앞으로 10년 후 이런 거나 너무 궁금해요. 제가 창업을 해보니까 예, 예. 창업을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자본이고 어, 맞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아, 창업을 저게. 했으면 좋겠다는 음.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음.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젊은 청년이 열심히 한다는 이미지가 음. 좋게 음. 받아들여져서 예, 예. 가게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할 수 있었고 예, 예.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제가 음. 좀...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오! 그런 일을 좀 하고 싶고요. 야, 그 우리 사장님 자주 만나셔야 되겠다. 아, 아, 네. 네. 그, <웃음> 저는 <저도> 좋죠. <웃음> 그런 일을 어. 25년째 하고 있어요. 아, 네. <웃음> 아무튼 사실은 오늘 여성분님의 커피집, 여 커피집 찾아온 이유는 네. 야, 정말 요즘 커피집이 치열하긴 해도 그래도 많이 생긴다. 그렇죠. 그러면 수빛 좋은 계산부도 있지만 네. 잘 찾아보면. 숨어 있는 보석 같은 커피집이 있더라.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야, 우리 김지훈 대표님 이 카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예, 예. 예 <웃음> 오늘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예,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